호나우도 삽니다. 자 계속 호돈 진짜 이거 위치 선정 때문에 힘듦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아 10억, 1억도 아깝다 아낀단 마인드. 아 프로 2분대 내가 여기서 뜨는 건 말이 안 되지. 프로 2분대 그냥 돌려 게임을. 야왜여기에서 지금 어? 쫄 필요가 뭐가있어 그냥 돌리면 되는거야 레알 마드리도와 4일 4일 가보자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된다고? 얘들아, 침투 좀 해주면 안 돼? 와, 까비. 터칠 걸. Home me close t i l 아, 근데 진짜 애들이 침투는 침투고 수비도 이게 힘들어지니까 이게. 어렵다. 아, 아, 돈형왜 뛰다가 말아? 뛰다가 말아버리니까 이게 힘드네. 뻥... 어! 와, 까? 아.. 겁나 아깝네 바로 슈팅 이게 발락이라서 때려봤는데 아.. 들어가야죠. <웃음> 들어가야지, 이런 건. 탈락인데. <웃음> 이야. 와. <웃음> 와, 미쳤다, 그냥. 와, 이거 안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네, 그냥. 와. 역시 프랭크 램파드 약한거 같으면서도 와 초크 센거 뭐야 도대체 와미쳐불었다 그냥 상대편 입장에서 진짜 왜 없는 슈팅이죠 이건 저게 왜 들어가 이러면서 음, 하지만 들어갈만해 골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30을 육박하는 친구인데 저게 어안들어간 말이 안되지 응, 조콜 응 조콜 응 조콜 역크 하필 에드나자르? 아이, 까잘 막는다. 와, 역시 쿠신. 죽어요. 나를 이기기에는, 어, 프랭크 램파드를 이길 수가 없었다. 좀더 실력을 키우고 다시 와라. 어. 돈사졌구요 한번 일단 LH 같은 경우는 침투 능력에 있어서는 뭐 1티어. 진짜 뭐 그다지 그렇게 어, 진짜 좀 손색 없는 친구긴 한데. 하지만 위치 선정 때문에. 제가 지금 골머리를 안고 있었는데. 이 위치 선정이 높은 호돈 음, 요거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런데 플러스되고 하면은 높아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직하게 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탯 차이로 따져보면 호돈이 좀더 좋아요 LH가 일단 뭐 레벨링까지 다 된다고 치면은 요기에서 한 요정도 좀 이렇게 아이 정도쯤 될텐데 어 그래도 위치 선정만큼은 팔이나 더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MC로 가려는 이유가 MC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가 DD나 이런 것들 이 있으면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진짜 야무지거든요. 그런데 저 호동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아. 어이 호동은 좀 d d 라는지 이런 각들을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돈? 고돈은 영원한 실버이다. 일단, LH를 안 쓰니까, 당분간. 일단, 이렇게 좀 해놓고. LH는 한 730억에서 740억 정도 가면 그때쯤 팔 거예요. 팔고 이 친구 6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 노력할 거야. 갓돈 한번 봅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연? 갓돈. 아, 유벤투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죄다, 프로 티어라도, 여기 뭐, 챌린저도 있고, 다양해, 그냥 사람들이. 옛날 월클이나 이랬던 분들이 죄다 지금 여기, 프로 2부, 막, 프로 1부 이러고 있어, 지금. 지금 하는 플레이도 이게 프로에서 나올 플레이가 절대 아니죠, 지금. 아봐 이런 게 어떻게 프로야? 니, 아니죠 이렇게 디디가보고 하는게 어떻게 프로야 이게 지선정이 아, 중요성 봐봐 이패스길이 열리잖아 LH였으면 이미 뒤에가 있다고 지 플레이 스타일이 이 사람 묶음했다 어? 나 이미 티가 났나? 내가 프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나? 이러면서 이건 할만했는데요? 와이와 호날두 뭐야 <웃음> 램팟 넘어지는 와중에도 슈팅을 때려주는 램팟 그는 도대체 근데 이건,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는, 포도네 MC 싸야겠다. 와. MC 6카가더 지금 움직임이 너무 좋다. 공격이 되네. 헉. sorry. 음. 바보. 나 이게 그 바로 바보라 했나? 안 되겠다. 나이 친구 참여해야겠다. 뭐야 이거? 아니 어. 참 적어도 부담같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델피오랑 호... 호날두, 왜 뭐, 이렇게 무슨? 미쳤다. 호돈이다, 그냥. 미쳤다. 와, 이런 거 300억짜리가 온다고? <웃음> 미쳤다. 그래서, 님, 티오가 어디? 님, 멘탈 나가셨어요? 님아, 티어 어디세요? 엉망이 나다니. 가장 이러고 있네 아끼는. 니마, 나까지는 디디각부터 보는 그 패스길부터 시작해서 최소 월클 1부에요, 니마. 이 말이 안 되지. 여기 티어에서 어떻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 월 그것도 프로 2부가 어우 악리야 어우 악리야 왜이렇게 빨라 악리 그러기엔 아까 플레이가 프로 2부가 말이 안됨 아니 이조무다 위장이라니까 죄다 아내 패스 잘못 줬다 봐봐요 바보 <웃음> 그대로 갚아주기 아 이거 어존용아 챌린저야 그럼 조금만 빡뀌면 하겠네 챌린저였어 오케이 공포 안 달아 줬나? 살인자 였구나. 아, 이런 게 없어요. 아... 얘는 너가 무서웠지. 이야. 아! 이걸 왜포털 너무 성급했어 아이 친구한테 맛 보여주고 싶네 램파드 매운맛 엠파드의 매콤한 맛. 맛 보여주고 싶네. 이 친구가 한번 그 매운 중고리 슈팅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야 깜놀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음, 호돈. 아, 까비. 살았으면 뭐 바보 이러고 있어 압 아. 하하하 <웃음> 음 너도 바보 어 주네. 아... 그래 무슨바하자 아니야 나이스 챌린저 컷 인 컷. 디디다 이 자식아 한번더 디다 이 자식아. 아 <웃음> 어, 쉽다 쉬워. 어 바보야. 넌 여기서 지내라 당분간. 어 나라는 벽을 만났으니. <웃음> 나라는 벽을 만났으니까 요 지내라 친구야. 어. 아, 이, 게 진짜, 와. 디디 한번 먹고 한번 더, 와. 나 이래서 아자를 좋아하는 거지. 와, 미쳤다, 진짜. 디디 한번 보고 한번 더, 니, 와. 진짜, 나 딜을 연탈할래 얼마나 많이 눌렀는데, 이야. 이야. 와 이거지 와 호돈 MC 써야겠다 이게 무조건 MC다 이거는 MC가 달라 와 호돈 무조건 MC다 이거는 <웃음> 와 아, 1렙인데 이렇다고 심지어 오카가 MC오카 성능 뭐야 이게 40억이라고 이게 적어도 200억짜린데 200,300인데 이 정도면 와, 말안 된다, 진짜. 와. LH 호돈이랑 너무 다른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와. I'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t ever let me.